그러니까, 목속해봅니다. 어, 어제까지요, 어제까지 여기에 보이는 창틀과 창살이 스케치업으로 올려가지고, 어, 어, 어 확인을 시켜드릴 거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있는 국가기술자기 실기시험 문제, 공개 문제 보면은, 공개 문제 보면은, 여기 있는 창살과창틀의 어, 히어치도는 안 그려도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될수 있으면 15분, 20분이 안 걸리니까. 그래서 좀 그려가지고 확실하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있는 자석가려와 우석가려, 자석가려와 우석가려를 여기에 있는 현체도에서 먹금치, 스미를 놓는 걸 갖다 보여드리고요. 스미를 놔서 이 야같이 제작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렇게, 이런 부위자가 나와야 되고, 이런 부위자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대공에 붙는 거죠. 이띠가 대공이죠. 대공에 붙는 부분을 이렇게 예,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공이고요. 밑에는 어디입니까? 돌이 상단에 붙지요. 돌이 상단에. 암돌이 상단에 붙는다. A1, A2, A1 상단에 붙는다. 자석가래, 오석가래. 자석가래, 오석가래가 이와 같이 붙는다이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매점. 이게 물매죠. 이게 피서에 깎인게 물매죠. 물매가 뭡니까? 물매가 지금 경사각을 말하는 거지요. 물매가 1 5 m m 거든요 물매까지 나와있으니까 물매석까지 잡아가지고 하는 걸, 음, 먹금을 넣는 걸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닥에 보시면은 바닥에 보시면은 현주도에 보면은 여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쪽에 대공에 대공에 붙는 부분이 검은 선이 끝선이고 그다음에 빨간 선이 상, 그다음에 하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옆에서 나온 게 보조선, 보조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가 되겠 거예요. 밑에도 똑같이 빨간 선, 파란 선, 그 다음에 물매는 노란 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각선 전부 다 표시를 이렇게 달리했다, 달리했다. 현지도 자체도 대공하고 상상 석가래, 상 석가래와 대공은 서로 물리니까 빨간 선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석가래는 검은 선으로 표시를 했고 암돌이 석들 A1, A2는 A1, A2, 암돌이 석가도 까만 선으로 표시를 해놨다. 그래서 전부 다 알기 쉽게 표시를 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여기에 바닥의 현지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먹금질하는 뭐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석가에한 개만 그리는 이유는 이번 시험은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이기 때문에 중간에 비대칭도 한번 나왔어요 변화를 줘가지고 이번에는 대칭이기 때문에 한 개만 만들면 한 개를 헌트면 된다 헌트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 개만 그려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선이 올라와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표시를 검은 선과 빨간 선과 파란 선을 표시를 했다 죠 그래서 이 선은 끝선이니까 이렇게 위로 올려, 올려주고요. 끝선은 이렇게 위로 올려라. 끝선은 위로 올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서로 만나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빨간 선은 상이다. 상이란 뜻은 예, 빨간 선은 상이라고 표시해놨죠. 상이란 뜻은 위에서 위에다 표시해라 이 뜻이에요. 위에다가 그다음에 파란 선은 하다 밑에다 표시를 해라. 그래가지고 밑에 선과 위에 선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빨간 선은 위에다 연결하고 파란 선은 아래다 연결해라 아래다. 아래다 연결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서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각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조선은 또 보조선을 이로 올리고, 이렇게 보조선을 이로 올려가지고, 또 보조선은 보조선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줘라. 이것이, 음, 위에, 돌이에 붙는 쪽에, 예, 손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했으면은, 밑에는, 또, 마찬가지. 이게 빨간 선이 상단이었지요? 그럼 이거 상단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거 하단이면 하단에 표시를 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게, 서로 만나게 이렇게 해줘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빨간 선은 상단이니까 상단에 표시를 하고, 파란 선은 하단에 표시를 해라.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게 해줘라. 이렇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요. 좌석깔이, 우석깔이, 현치소 아, 저기, 저, 팽면도. 이건 팽면도고 이건 현치도예요 팽면도에 우석갈의 바깥선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선으로 보조선 하나 그어놨어요. 이 선을 이렇게, 어, 투영을 해가지고, 투영을 해가지고, 이 선과 이 선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석갈의 바깥선과 선이 만나게 해주고, 조금 전에 선을 그었던, 그 상하선을 그었던 선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은 여기서 선이 끝선 어차피 이건 절단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자르는 선이란 말입니다 이 자르는 선 끝선 그래서 이 끝선과 그 다음에 상 위에다 표시하는 거 아래다 표시하는 거에서 비스맥 차야 되겠죠 비스맥 차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그럼 얘를 뒤집어 놓고 얘를 뒤집어 놓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시험 볼 때도 반드시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세요 이렇게 해 놓고 바닥에 표시하고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한 해놓으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상이라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아무리 뒤집어놔도 이따 갖다 놓으면 되겠죠. 다른 데안 보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참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서 보조선하고 이선하고 연결된 걸안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연결하면돼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조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옆에 보세요 이렇게 보조선하고 끝선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놓고 그래놓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음, 서로또 아까처럼 서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연결이 되면은, 이쪽에는 어떻습니까? 이쪽에는 위에서 첩 갔지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똑같이 이쪽으로가줄수 있도록, 이렇게. 이 반대로 만들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 똑같이 잘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서는, 이 완성이 된 거예요. 위에는요, 이렇게. 또, 자, 이렇게. 그이거 탑질해주면 되는 거고요. 밑에서는, 밑에서는,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으면은, 이것도 뒤집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서로 또 교차하게 잘라줘야 되겠죠. 톱질을 할때 서로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해주면은 여기가 바로 요, 요 톱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톱질을, 요 톱질을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문제는 한계가 됐어요. 한계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또 마지막 이한 개를 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서 와서 어떻게 됩니까? 번을 음, 떠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이거 반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여러 가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반대, 여기는 아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반대 대칭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선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이렇게 반대쪽이니까 그다음에 이쪽은 마찬가지 이쪽도 음 여기는 절단.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했던 상이니까 반대편에 표시가 되고 여기는 이제 이 점에 표시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면 서로 대칭이 되겠죠. 이렇게. 대칭이 됐죠. 자, 이렇게 대칭이 됐으면은, 이걸 이대로 뒤집어가지고 이대로 뒤집어가지고 다시 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여기 와주고, 이 선이 여기 와주고, 서로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요. 그럼 서로 대칭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에서는 이와 같이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하는데요. 저는 이와 같이 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음, 이번에 마지막 시험에 꼭 합격하시고, 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와 대칭을 가려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까 반대쪽 에 반쪽 대했으면 얘를 다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펴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펴고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은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와 같이 뭐금치를 이와 같이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연결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끼리끼리, 보조선은 보조선끼리, 상은 상끼리, 하늘, 하끼리, 절단선은 절단선끼리,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밑에는요, X자였어요. X자, X자죠? X자. 그럼 밑에는 X자로 이렇게 연결해줘 돼요. 이렇게, 밑에는 X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대칭이 됐지요? 그럼 이걸 이대로 뒤집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저기, 뭐야, 그걸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테이프로 발라가지고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표시 하나만 해놓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그럼 이쪽에도 또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위에는 끼리끼리, 밑에는 엑스자. 이렇게 잊지 마시고, 소를해주면 된다. 밑에니까 엑스자. 밑에니까 엑스자. 그 다음에 위에는 끼리끼리. 보조선하고 보조선하고 해서 연결되고 있어.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연결을 하면은 좌측 석가래, 우측 석가래가 조금도 안 틀리고 대칭으로 많이 떨어진다 그거에다가 제가 여러 번 여러 번 점검을 하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쓰지 마시고 이 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이 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톱질하면 뭐 되겠지요 톱질 어떻게 합니까 톱질은 헛질은 여기서 V자를 따주고 그죠? 여기서 V자를 따주는게 헛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아, 참.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꽤 먹고 간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물매예요, 물매. 몰매. 물매점은 노란선, 이 선이 물매점 선이거든요. 이 선이. 그래서, 여기서 1 5미란 말은, 15mm란 말은, 이쪽에 낮은 부분을 15mm로 까줘라, 따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매선을 잡아줬으면, 이물매선이 아까 표시된 선이다딱 대고, 이렇게. 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표시된 상태 있죠? 이 점만 하나 딱 대면 되죠. 그래서 이 점을 표시를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시험 볼때이해에다가 막, 이거 안 하면 한 개만, 막세 개, 네개 세 맞추지 말고, 그거 하나 표시해놓아라. 그럼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요선이, 요선이 물매선이다 요선이 물매선이니까는, 요 물매선을, 요 물매선이 보면은, 물매선이 보면은 지금, 어, 조금 밑으로 덜 빠졌는데요. 이 선을 좀 길게 빼줘야 돼요, 밑으로. 부재가 어, 좀 길다 생각하고 이렇게 길게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15mm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1 5 m m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것을 가지고 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반드시 15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밑에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면 나무가 약간 추지기 때문에 펜이 잘안 먹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게 소위 물매선인데요. 요 선이 어떻게 따느냐 하면은, 음,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음, 이렇게, 이렇게 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대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전기대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날려주면은, 이와 같이 날려주면은, 이렇게. 거리에 안창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딱 여기가 여기가 막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따져 보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죠. 이 모양 이 모양이 해서 15mm가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어, 오늘 총 6분입니까? 6분가 위에서 6배 걸쳐서 어. 현치 평면도에서 현치도 그다음에 어, 그석갈에 되겠죠. 창풀, 창살, 이걸 전부 다 제가 해치도그 다음에 스케치업으로 어, 칫솔을 일일이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고, 어, 어제까지 다 올라갔지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부재 가공, 부재가공, 개폐질하고, 가공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부재들을 여기다가, 먹껍질 하는거, 여기서는 자석가리무석가리만 보여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걸 갖다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2018년도 고충목공 시험, 고충목공 시험, 마지막 시험, 매년는 다른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설명했던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